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재 맨 앞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 하는 게있죠 인구소멸 위험지역. 이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그런 위험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이게 일본의 사회학자 마사다 히로야 시가 처음 그 개념을 세웠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된 노인의 인구가 만 명이다. 그런데 20에서 39세 되는 그런 여자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만 명인데 20세에서 39세.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은 뭐냐면 가임 연령의 여성을 얘기한다. 가입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연령의 여자분을 얘기하고 있니다 이게 이제 5천 명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 지금 만 20세에서 39세 이상의 여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1.5 같으면 노인이 만 명인데 이런 정도의 여자분이 많을 수명입니다.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숫자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은 고위험 지역. 밑에는 지도에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고위험 지역이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6개입니다. 이 지금 붉은색으로 지어 있는 그 부분들인데 0.2 미만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위험지역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만병인데 어, 가임 여성이 20명 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멸될 위험성이 있다. 자,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땅값이 내려가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삼쪽에 보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 이 소멸 위험 지수가 2, 0 2 미만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기초 단체 기초 자치 단체는 총 32곳이다. 자, 소멸 위험 지역이 74곳. 그다음에 소멸 아주 고위험 지역이 32곳인데 충북에서 는 괴산군, 단양군, 보군이 중에 지금 괴산군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왜? 교산군은 갑자기 또 공장을 짓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서 탈피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에는 부여군, 소청군, 청량군. 부여에, 부여에 가서 공장을 보면은, 참, 공장 용지의 값을 보면은, 자, 기가 막히고, 합니다. 얼마나 값이 싼지, 공장 용지가. 전 전라북도에서는 전 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장흥, 신안, 함평군, 경북에는 군위, 의성, 총성, 청도, 봉화, 영암, 영덕군, 경상남도에는 남해, 산천, 의령, 하동, 함양, 합천 이런 지역이 이런 지역이 굉장히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공장이 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사는 게 좋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 사는 게 맞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내 공시가 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과 지금 이제 소멸 이험지역그 중에 고위험 지역은 투자를 가급적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우리가 과학적인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어, 2017년이죠. 어, 지금 그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곳 땅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 구미에서도 우리 우리, 우리 우리가 만들자고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파주도 계속 경합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용인으로 결정이 됐죠. 용인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100만 평 이상의 땅들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 공,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거죠. 이 반도체 공장 만들면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 생겨나요? 아, 몇만 명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몇 천명이 생기는 인구가 많이죠몇 천명이 늘어나고 그주변의 상권들이 이거 계산하게 되면 보통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아니에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이 들어가는가, 어떤 산업 시설이 생기는가 하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도로 문제에서, 도시별 관통하는 서울,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GTX가 A, B, C, D, D선까지 가지고도 문제가 많고 지금 A선은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요새 서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 역사 생기는 거기다땅 사놓으면 가보는다고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못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뭐야다땅살 돈도 고 여튼 이유와 핑계는 많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안 하고 있다는 거그 다음에 지금 뭐 춘천에서 춘천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거기에 거 거기 여기 여기 생기잖아요 인자역도 생기고 양구역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백담사 역도 생기고 쭉 여기 몇개 생기는데 그역 생기면 가볼라까도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지금 오늘 그 강의 듣고 있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많잖아요. 자기 지역에 어때요? 자기 지역에 그 길이 새로 나니까 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또 남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